오늘은 일단 아스누보라는 마법모드를 가지고 와 보았어요 이게 지금 포지서버라서 포지서버는 전통적으로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법학교 라는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은데 렉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멤버도 없어요 오늘은 저혼자인데 일단 마법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웃음> 아시겠죠? 예예. 지난번에 상황극 할때 별자리의 그림자 그런 거할때 썼던 모드인데 일단 여기에서 형태를 뽑아줍니다 지금 프로젝 타일이라고 사체 뽑고 여기서 가속 뭐 증강 앰플리파이 있고 느려지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스플릿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다가 갈라지는 거야 <웃음> 이펙트는 간단하게 불 정도로 해볼까요? 폭파가 여기 있고 플레어 아마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하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주문의 이름은 갈라지는 불꽃 <웃음> 갈라지는 불꽃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쏘게 되면 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쓰니까 만화가 너무 많이 다는데 일단 근데 아무래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아유 힘들어 자아 자, 자. 됐다 후자 일단 여러분 죽어도 안떨구고 고기까지 두덩이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명륜진사갈비부터 나와서 한권씩 가져가 책 하나씩 가져가시고 리을자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는걸로 요렇게 요렇게 가는걸로 일단 첫번째는 무작위로 그냥 막 싸워보는거지 서로 죽여보자는 얘기야 <웃음> 그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월드보더 걸어가지고 흩어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마법을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월드보더가 좁아지는 동시에 마법으로 막 싸우면서 하는거야 어때? 타밍도 하면서 철갑옷 입고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아니 여러분 채팅으로 한번 써보자 마법만 쓰는게 나 아니면은 마법이랑 검을 같이 쓰는게 나 약간 블랙클로버가 나 키가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이게 저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옆에 키가 있어요 설정해보시면은 조작에 키지정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전 마법쓰기 다음 마법쓰기 요게 있거든요 오픈북이 있고 그래서 매번 이거를 선택해 줄 필요가 없어 마법책을 왼손 들기를 한 다음에 그 키를 눌러서 왼쪽 아래 지금 보이죠 바뀌어지는 거 마법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마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마검사로 일단 하자 어 마검사로 할게요 마검사로 근데 겉만 쓰지 않기 최대한 마법을 사용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어,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49명이고 저는 한 7,80명 규모를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자 하나 둘셋 시작 죽여! 서로를 마법으로만 죽여! <웃음> 서로를 쏘세요 쏘세요 쏘세요 우와 우와아! 어? 렉 전혀 안걸리는데? 50명은?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됐어요 여러분! 흩어지세요! 렉 안걸리네 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웃음> 만화통 너무 작긴 해요 만화통이 너무 작긴 하니까 내가 혹시 전체의 만화통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명령어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올게 악세가 있긴 하다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30맥스 만화 막 이런 식으로 만화가 아 이게 갑옷 세트를 입으면 확실히 괜찮아지는구나 목걸이가 있고 만화 리젠 그럼 일단 만화 맥스를 목걸이를 하나를 주고 모자를 하나 줄게 마법 모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목걸이랑 모자를 딱 쓰게 되면 갈라지는 불꽃이 두번 쓸수 있게 됩니다 <웃음> 단 두번 음단 두번 어 어떤 실험체가 되면 되죠 어 위더에 걸렸어요 제가. 아 마검사로 이렇게 둘르고 싸우겠다 오! 야 좋은거 만들었다 마법 야 위도를 어 대단한데? 아 그리고 이게 모드가 이제 보시면 여기에 색깔 옐로우 어 이런것도 바꿀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마법학교 컨텐츠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스펠 북이라고 해서 원래 여기에 보이는 마법을 만들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다 있어요, 원래. 어, 뭐야, 내 앞으로 뭐가 지나간 거지? <웃음> 날치가. <웃음> 아, 잠깐만. 나... 나... 날치가 날아다녀. 아니, 저거 뭐, 뭘본 거지, 내가 지금? 아, 글라이딩이야? 아, 무시해서 미안. 아, 글라이딩. <웃음> 야, 그래도 모양새가 너무 <웃음> 이상. <웃음> 아무튼. 여기 보이는 요 재료들 있잖아요. 요 종이들, 마법 종이들. 요런 거를 이제 합성을 해서 주문을 10개를 새기게 되는데 요게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 한글화를. 이게 내가 한글화가 되어있는 버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런거 만들 때도 요게 이제 다 필요하거든요 한글이면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마법에 있는거 있죠 뭐 컷이 필요해 브레이크가 필요해 이런거는 광질 할수 있거든요 원격으로 광질 할수 있는데 요런거 간단하잖아 철곡갱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 이런게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저 종이를 하나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그 팀이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마법학교 대전 그런거 아니면은 내가 아예 그냥 해리포터 학교를 만들어 호그와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반끼리 싸우는 느낌으로 호그와트 보바통 덤스트랭 이렇게 가? 아예 세계관 확장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지 와 와 화려해 어 아이, 좋습니다 그래 밤에 딱야 야간전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어? 밤에 저렇게 딱 모여가지고 막아 뭐야 뭐 번쩍이었는데 방금 어어어아 진짜 번개 치고 있는 거였잖아 아 싸우고 있는 거였잖아 이거 아 그러네 아 진짜 번개 치고 있는 거였네 아와야 <웃음> 번개 너무 세다 야! 번개 6칸 다라개사기네 그냥 우와! 우와! 전멸! 바로 전멸! 피해줘! 피해줘! 그러면은 어디보자 셀프에다가 넉백! 아 넉백 시킬 수도 있네 밀어낼 수도 있네 싸우면서 되게 좋다 음. 내 자신에게 불꽃놀이! 그러면은 이렇게 축제인간! <웃음> 어 나는 축제인간 이에요 가자! <웃음> 이게 다야? 아이씨 그럼.. 별로네 그러면 이거 셀프의힐의 증강에 블링크까지 세번 증강 회복 인간 어? 전멸과 회복을 동시에 근데 만화 소모가 엄청 세 야, 근데 언제 싸울 줄 알고 너희들 여기 다 모여서 마법 연구하고 있니? 이 녀석들, 이거 왜 나한테 구속 걸어? 아, 회복 인간, <웃음> 나는 야, 회복 인간이지. 어, 바로 회복 인간 써버려. 아이, 뭐야? 와, 관통되면서 번개 치는 거 봤어요? 아이씨 갈라지는 불꽃! 갈라지는 불꽃! 갈라지는 불꽃! 갈라.. 어 이거 나 때문에 불 붙은 게 아닌 거 같은데 아침대에서 불 붙은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맞긴 맞네 어어어어 어어. 갈라져서 못 맞춘다고? <웃음> 아 그것도 그러네요 저격하기. 어, 저격하기. 어, <웃음> 연구하지 마. 연구하지 마. 연구하지 마. 이 녀석. 마법연구는 좀 했나? 어, 뭐야, 뭐야? 어, 뭘 쏘는 거야? 어, 뭐 소리가 뭐이래으으으으으으 어, 회복인간! 회복인간 후에 먹어버리기 뭘쓴 거야 나한테 안돼 아아 아아 회복인 회회 회복, 회복인간 야 회복인간 다 쓴다 야 마나 다써으아 마나 리젠도 빨라야되네 잘 싸우려면 아하 야 이거 제대로 마법사 싸우면 되겠다 재밌네 어떤 마법을 어떻게 연구하는지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아이씨. 고기 먹고 회복인간 써져가지고 낙뎀 맞는 거는 좀. 어? 누가 나 이런로 데려와? 나를 이 전쟁통 속에 쳐놓고. 아, 아예 약간.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야, 조합 좋다! 아, 글라이드에다가 저걸 섞었구나. 발사하는 거를 나 바로 관전모드 가버려. 야, 다들 나는 거에 맞 들렸어. 야, 대박인데! 야, 저거 필수다! 마법 중에 얘 자기를 이렇게 발사시키는 게 있거든요. 런치라고, 이거, 이거, 이거. 발사시키면서 이제 글라이드를 같이 섞어주는 거지 마법에다가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빗자루 대신에 마법책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 <웃음> 되게 천천히 나네 <웃음> 야이 진짜 마법사 같다 어야이 좋다 멋있네 얘는 왜 영혼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 같냐 투명이구나 대박 자 지금부터 죽으면 제자리 지켜주세요 누구랑 싸우고 있는거지? <웃음> 그래 이게 마검사지 아니 잠깐만 그냥 방패 들고 있네 <웃음>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어, 내가 찍는 사람을 죽여보는 걸로 <웃음> 릴레이로 어 피했다 마법사를 이길 수 있을지 어 띄웠다 오 넉백시켜버렸고 오 어, 전멸로 딱 피해주면서 오야 진짜 어 좋은데 사실은 근데 번개 마법 몇번 맞추면 사실 끝났을수도 있거든요 근데 번개 마법을 안만들어놨어요 아불 붙었고 그렇지 이거지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죠 마법에 힘이 있는건데 <웃음> 아또 이겼어 아니 마검사들이 지금 글래디에이터한테 당하고 있잖아 이 자존심 안 상하나 이 마법사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들켰죠 <웃음> 아 번개를 한대 맞췄지만 아 맨몸으로는 너무 무리가 아 어, 번개 두발 번개 세거든요 속도 붙여주면서 슬라이드 통해서 속도 붙여주면서 날아가면서 탈출! 와 역시 오오 오, 저기 로트 사망 아 번개 빗나갔고 아 위에서 지금 번개가 와 얘는 부유야? 레비테이시야 대박이네 그냥 공중에서 다니면서 해버리네 아니 얼마나 연구한거야? 아까 천천히 날아다니더니 이제 그냥 공중에서 걸어다녀 못때리게 야 이러면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 어 대박인데 야 어, 번개 하나 만들어놨었구나 번개 스킬을 <웃음> 투명으로 다니는 거 개웃기네 어딘지 대충 아 가까이 가서 번개 매이기아 <웃음> 근데 가까이 가서 번개를 맞으면 이게 구속까지 걸리는 마법으로 지금 해놨나봐요 잠입해서 번개 맞추기. 어 와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속도 같이 걸리게끔 지금 세팅을 해놨나봐.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위에서 내리찍는 거 대박이네. 아니 이 사람 어떻게 공중을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웃음> 와야 진짜 마법이야. 와 소환수 대박 백스 소환해가지고 와 좋은데요 이것도 어 두기 어 좋아요 어 백스 소환해가지고 어 근데 백스 지금 소환시간 다 됐습니다 어책등책등거 어, 들켰어 어, 책 들었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아 이것도 소환수구나 안없어지는거 보니까 우와 어 두기는 거의 약간 네크로맨서에요 지금 흑마법 흑마법사야 지금 스킨처럼 그냥 어 번개 때리고 근데 너무 약하긴 하거든요 방어구가 그죠 번개 너무 그죠 어 일단 도망가지고 글라이드 써주면서 그렇죠 와 컨트롤 좋았습니다 어 가라 덱스 어 좋아 아 귀찮죠 지금 어, 귀찮죠. 엄청 귀찮게 하고 있고. 아, 근데 가까이 가면 오히려 불리할 텐데요. 마법은 맞추기 좋을 수 있어도 글라이드로 <웃음> 저게 무슨 도망이야? <웃음> 이게 무슨 도망이야? 추잡하잖아. 싸움이. 어, 지금 양쪽 양각. <웃음> 야, 야, 저거, 야, 저거 증폭을 얼마나 해놓은 거야? 거의 무슨... 스페이스 엑 로켓 발사되듯이 그냥 대박 웃기네 저거 <웃음> 야 이거 근데 베스많아지면렉 걸릴 수도 있겠다 소환사 많아지면 확실히 렉 걸릴 수 있겠는데? 아 두기 사망? 아 흑마가 죽었어요 어 찹쌀 멀리서 지금 저격하는 방식으로 어, 근데 얘는 그냥 존버잖아 얘는 그냥 아까부터 그냥 존버야 그냥 아 <웃음> 그냥 안싸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얘는 지금 번개 그냥 뽕어 번개 안쓰나요? 아 책을 안드네 지금 들킬까봐 아 그냥 존버 그냥 구경잼이야 어 근데 저것도 방법이긴 하지 여러가지 싸움 방식이 나올거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투명을 쓴 다음에 있잖아 적팀이 막 회의하고 있어. 이럴 때 멀리서 자리 변경 딱한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대폭팔 쓸 수도 있거든. 자폭! 퐁! 하면서 그럼 다 죽어. 어 여러 장면 본것 같으니까 는한번 다시 모여봅시다. 어 여기 죽으신 분들은 네모칸 안에 들어가시고 산 분들은 아까 여기 책 가져간 여기에 모일게요. 상자에. <웃음> 아 말도 마법으로 꺼냈어? 아 그게 돼요? 어, 멋있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와이키키 투명 풀어봐요 <웃음> <여기> <웃음> 여러분들을 기여 계속 뒤에서 번개로 때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어허허 응. <웃음> 갈비가 <웃음> 마법 싸줘가지고 버프가 삭제됐어 근데 시험을 해보니까 여전히 45명 저까지 46명인데 하다보니까 살짝의 렉은 있어요 살짝의 렉 동물들이나 이런 애들은 없애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 같은 애들은 없애고 몬스터도 없애거나 아니면 몬스터만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음> 방금 봤어요? 디스펠 써가지고 <웃음> 낙하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양해 날고 있는 것도 격추시킬 수도 있긴 해요 이게 아, 이거는 약간 두팀으로만 나눠볼까? 20대20 약간 요런 느낌? 10, 10, 10? 15대15대15? 45명? 아까 그 학교전쟁! 호그와트랑 보바통이랑 덤스트랭! 어세팀으로 나눠가지고 어, 나쁘지 않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OP전략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전이라는 폭발 마법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들어서 그 폭발을 감추려고 흑요석으로 기지를 덮어 근데 마법으로 그걸 캐버리는 거야 1조가 날아가면서 흑요석을 캐버려 2조가 날아가면서 익스플로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나 여기에 공중에 있어볼 테니까 나한테 한 번에 마법 쏴봐 우와 우와 야, 볼만한데?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볼만한데? 실험 좀 해볼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흑요석 하나 설치해드릴게요. 흑요석은 안 캐지나요, 마법으로? 어, 흑요석 안 캐지나보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마법전쟁 한번 서버 테스트 해봤고요. 컨텐츠 재밌었네요. 재밌었다면, 캐져? <웃음> 잠깐만 캐진다는 제보가 아니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네 캐지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캐지는거 확인했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법 학교대전 기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바